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어서,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자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가끔은 이러다가 해도 떠요. <웃음> 저는 20대 중반 졸업반이고요. 문예창작가에 재학 중이고, 현재 동화로 신춘문예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노트를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주로 일기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래서 해마다 일기장이 하나씩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다 스티커를 주로 많이 붙이는데 여행 갔을 때 어떤 추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가 오려 가지고 붙여서 콜라보도 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호주 오페라하우스를 갔다 와서 카르멘을 봤거든요 그래서 1 2 3 1 2 3 재수 1년 1 2 3 4 11권이네요 <웃음> 그리고 주로 이런 노트들을 쓴 다음에 항상 여기 노트북에다가 작업을 하는데요 직접 쓴 거를 컴퓨터로 작업하고 타이핑해 가지고 프린트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웃음> 과제용이죠 사실 손으로 쓰는 걸 선호하지만 이건 USB인데 여기서 작업을 해서 만든 파일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스무살때까지는 여기고요 언제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소재를 혹시 내가 썼던 걸 얻어오려면 프린트가 다 되겠네. 이렇게 한 작업을 프린트를 해서 이 파일함에 넣어 다녀요 그래서 직접 종이로 뽑아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아코디언처럼 생긴 이걸 선호해요 그래서 분야별로 넣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니 요즘엔 동화의 몰빵을 하고 있어서 요즘 머리카락에 관해 하고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소재로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카락을 조사한 거고요 저는 항상 아무래도 문의 창작가다 보니까 책을 들고 다니는데 최근에는 기말 과제 때문에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 님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두꺼워서 읽기가 힘들어서 한 달째 들고 다니고 있어요 <웃음> 항상 필통을 들고 다니는데 이거 직접 만들었는데 꼬질꼬질해요 동대문에서 천 따다가 비행기 요 고리도 달아서 저는 그 중에서 만년필을 제일 애정하는데요 아무래도 작가 지망생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만년필 선물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요두 개가 가장 이거는 카쿠노라는 만년필이고요. 요거는 플랜티넘 만년필이에요. 두개다 일제고 그 요즘 유행하는 독일 라미보다 훨씬 펜이 얇아요. 그래서 쓰기가 편하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 표정이 있어요. 제 힐링템이요. 저는 아무래도 입시를 되게 힘들게 치른 편인데 그럴 때 글이 안 써지거나 힘들 때 저는 디즈니 영화로 힐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캐릭터들을 보고 위안을 많이 얻었고 제가 주로 애용하는 주 계좌인데요. SC에서 디즈니 캐릭터를 주로 발급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키마우스랑 곰돌이프 친구들이에요. 돈도 쓰지만 기분도 좋아. 그리고 이걸로도 힐링템이 아쉬, 안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주로 뜨개질을 하는데요. 봉투에 그냥 넣어 다니는 편이고 주로 이렇게 실뭉치랑 뜨거걸 같이 가져다니는데 저는 요즘 우리 집 강아지의 목도리를 뜨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모네에서 살았는데요 이모가 세탁소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다음에 보통 이모의 취미가 자수랑 뜨개질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모 옆에 붙어서 뜨개질을 많이 배웠고요 그 뒤로 이제 겨울쯤 되면 슬금슬금 생각이 나고 이 손맛이 되게 좋아요 뜨개질은 뜨는 만큼 쑥쑥쑥 나오니까 그냥 생각적인 할겸 뜨긴 하는데 이제 힘들거나 그럴 땐 이모 생각이 좀 유독 많이 나고요